이랑이라고 하죠 거 뭐야? 근거한번더 자랑하는 거 알겠습니다 이이이이 <웃음> <좀 더>. 네? <웃음> <소리가> d i a b 토 o 테나 b l o Diablo, Diablo, Diablo, d i a b l b l o Diablo, d 만 a b l o Diablo, d i a 나 l o Diablo, Diablo, 아, 진었던 만큼. 만큼. 만큼. 만만만만거 입으셨네. 드디어 입으셨네요. 드디어 시켜놨네 이벤트 축하합니다! 마지막 제게 아니라서 좀... 커요. 아이아이바안 나와서... 일단 승인 형거 입었어. 한명 영예 뵀는데 한 명이 아유. 갔어요. 두 빈자리를 정거 채워야죠. 그 어. 그 어. 새로운 이제 도전자가 아유. 있습니다. 문용익 선수. 용이형실하면 바로 눈으로 넘어옵니다. 누구까지 섭외하고 싶어요? 사실 윤수까지 하고 싶은데 윤수는 점수를 안줄것 같아서 다음에는 점수 안줄것 같아요. 그럼 점수 주면 농군이야? 오케이. 동약하고 다음 경기 항상? 여기가! 점수 주면 농군이다. 아니.. 지금도 안죠 그니까 지금 수도 그랬어 자기 점수 절때안 준다고 아, 점수 가. 주면은 농군이야 네 오케이 지마 최혁이 아니, 아니 난내이안 어울려 점수 주면 농군이야 네? 래요 어? 아니 근데 요즘에 대답을 잘안하아 어? 아? 아? 네 오케이 네네 공분 지고없습니다 걱정하지 아니요, 아니요. 마 효과 있어 네. 효과, 효과. 어나 정우는 거 입어야겠네, 마이데 정우는 거. 아, 근데 좀 치고 나서 좀 이따가 사고 계속 원정 다니고 해서 좀 늦게 샀어요. 그 부모님이 시켜주셔가지고제 용돈에서 까기로 했습니다. 월급 들어오는 어머님 집으로. 효잔데? <웃음> 숨살인데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야, 재현이 몇판 샀냐고 해서 물어봐서 시켰습니다. 그냥 골고루 시켰습니다. 지금 영수증 봐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 바사었야죠 홈런 쳤을 때그 기쁨과 피자랑 바꾼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맛있게 드셔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좋테 아, 끄라. 어? 나다 지금. <웃음> 밥 먹을래. 아까 카 붙었어. 나크루 아구 마구? 응, 니 하지 말라니까. 피파? 피파? 아니, 그거 어떡해요. 아 나중에 했어야지. 바로바로 바로 하시면 안 돼. 그냥 있었어요. 바로 잠못 잤. 김지찬이 피파 잘한다고 하거든. 자기가 그렇게 떠들어야 되더라. 그래? PC방에서 맨날 해줬던데? 형? 형요? 그래요. 아니, 어. 아니 나, 나는 게임을 안하니까한번 전체 한 번. 아니야. 한번 전체 한 번. 아, 진짜. 한번 지고. 태연 지고. 피파 가서. <웃음> 음식만 시켜서 운다. 분식집인 줄 알았어. 형 형, 아니. 이거 먹지 마세요. 어제 울었어요, 울었어. 그기 울었어. 싫다고. <웃음> 진짜로. <울었어. 웃음> 네. 여기 경산에 있어요? 어, 어, 어, 있어. 있어요? 아직도? 어. 두 조각. 음. 세조각입니 먹었다. 어, 태큰을 탄다. 다고놀란다고요태 형, 쳤다 랩치 않 나가 더리 뭐였지? 그거 먹고왜놀래왜 <웃음> 왜? 다시 해야죠 핏이 없나? 없네요 <웃음> <웃음> <웃음> 아예 없는데. 너피이안 먹었어? 지금 처음 먹어는데 저는 미팅이야. 다 같이 이제 태큰 아. 두 번을 위해한 번만 이게 떼어먹는데 기안 돼? 한 번만, 더. 네, 네. 네. 네. 한 번만 더안 돼? 무한커지 않는지 알았어요? 바로 넣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 돌려놓으면 그러니까. 정리 이왕 손으로 하면 아니 손으로 하면 네가 준비한, 준비한 거, 준비한 경현이 형오 경현이 오은바어야 아니 아니 뭐지? 정라지이왜 <웃음> <찌뿌라야. voting. 웃음> <왜> 계속 쳐다보는 거 <웃음> <웃음> 왜? 왜? <웃음> 왜? 찍고 있으니까 찍고 있으니까요 오야 탈웅수 붙어봐라 정현허 <웃음> <웃음> 네. 아아